m a with o u g r m a with o u I heard you saying it's over, that you found somebody new, someone a little bit older, that I just can't.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휴가 끝난 목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일찍부터 일을 했어요 좀 밀린 일들이 있어서 연휴 동안 뭐 메일들이 좀 오더라고요 지금은 새해를 받아서 머리를 하러 갑니다 저는 협찬은 못 받지만 <웃음> 내돈내산 차홍룸 가서 펌을 하려고요. 제가 미용실 진짜 안 가요. 왜냐면 그냥 머리가 길고 파마하는 거를 딱히 선호하진 않아서 그냥 생머리로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은 이게 생머리도 아니고 진짜 그냥 머리예요. 그래서 아 진짜 손볼때가 됐더라고요. 지금 뿌리도 너무 힘이 없고 그리고 머리 끝에도 너무 힘이 없어요. 제가 그 뭐라 그러지? 여기에 머리 숱 자체는 그래도 꽤 촘촘히 있는데 머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진짜 힘없는 모발이에요. 모발 모발. 저는 진짜 머리카락 두꺼우신 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막 제니 이런 사람들 막머리막 풍성하잖아요. 사실 차홍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기도 하잖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한 6개월에 한 번씩 주노 회원가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한 30씩 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차홍도 디자이너, 그뭐 원장, 실장 디자이너마다 가격대 다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 쌤한테 봤는데, 그래도 한 3에서 40 사이는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그렇게 미용실 가면은 계속 그 쌤한테 그 미용실만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한번 해보고 마음에 들면 계속 거기 다닐라고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제가 또 엔잡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투자한 돈, 그러니까 법인카드 긁을 예정입니다. 법인카드 <웃음> 요즘 생활비는 다법인카드로 쓰고 있어가지고 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머리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샤요와 대박. 저 지금 요거트 너무 허겁지겁 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프리랜서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제 그것부터 얘기 드리면 엔잡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의 분야가 아니라 엔잡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잖아요. 제 분야에서 제가 어떻게 엔잡을 하게 됐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먼저 저는 유튜브 때문에 엔잡을 하게 됐어요. 그 프리랜서 마켓 아시죠? 숨고라든지 크몽 이런 거요 이걸 통해서 저는 편집 프리랜서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실 편집일이 굉장히 고된 일에다가 이이고 이거를 업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프리랜서 마켓에 있는 시장가를 조사해 보다 보니 편집하는데 너무 단가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한 자막 작업만 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솔직히 조금 센 단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에 맞춰서 하실 분들은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인 거고 보통 개인보다는 회사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저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튜브만 편집하기는 조금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이걸로 요즘 다들 뭐 엔잡하고 프리랜서 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게 강했던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가장 제가 불안했던 부분 아마 엔잡을 망설이는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부분은 아마 이거 아닐까요? 실력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어떤 물건을 매입하고 팔아야 되는지 또는 저처럼 영상 편집을 한다면 요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나는 엄청 영상 편집을 잘하는 게 아닌데 뭐 이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 저 역시 전공 자체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 나를... 고용을 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다수를 만족시키기 보다는 특정한, 그러니까 제 능력이 필요한 그 소수를 만족시키는 그 소수를 위한 타겟팅이 저는 훨씬 더 엔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저 역시도 단순 편집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대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조금 더 저렴한 단가를 찾아서 그분께 맡겨도 사실 단순 편집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또 창의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지 저는 이 마켓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아 나는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할줄 알고 취업 경험과 자소서 첨삭 경험이 많았으니 이 사람의 강점을 잘 캐치하고 볼줄 아는 능력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영상 편집을 할줄 아는 스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비디오 에세이가 필요한 외국인들 또는 한국인들에게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와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든 처음부터 완벽한 방향성을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 분야의 전공자이고 이쪽 너무 빠삭하면 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은 보이겠지만 또 빠삭하고 잘 아는 만큼 시도하기 어려워지고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을 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시장에 들어와 봤고 정말 회사에서 신입사원 이라는 것처럼 아주 적은 단가에 아주 기본적인 스킬로 조금 조금씩 돈을 벌어보고 아 이제 이 시장을 조금 알겠다. 나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 역량과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킬을 융합해서 나만의 분야를 개척해 가자 나만의 분야를 만들자 나만의 타깃층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발전된 거거든요 물론 결과는 저도 어떻게 될지 예측은 안 되는데 회사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회사 이외에 월급만큼의 벌이가 생긴다는 거 이게 사실 상상이 안 되고 불어불문학과 학생이 하는 일도 영상 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돈도 벌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N잡을 생각하시는 분들 N잡을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자극제이자 할수 있다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했는데 여러분들은 진짜 못할 거 없거든요. 그렇게 프리랜서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하고 저는 일을 좀 마저 하다가 발레를 가보겠습니다. 빠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저는 출근 전에 요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진짜 너무 배불러서 잠이 안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막 그렇게 일찍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제 늦게 자서 근데 배가 불러서 눈이 떠졌어요 저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말하자마자 살이 더 쪘어요. 아마 명절 전에 다이어트를 선포한 게 화근인 것 같아요. 이번 주살 빠지겠죠? 여튼 저는 몸의 긴장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19분 아침 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날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두번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에요 어제 생각보다 좀 굉장히 정신없이 바쁜 날을 보내서 오늘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일은 재택근무 하면 좋은게 저같은 경우에는 어, 유튜브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영상에 남지 못했는데 또 일이 들어온게 있어서 그걸 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제가 하는 일들을 재택근무하면서 그래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재택근무하면서 그것들을 할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점심시간도 뭐 거기도 원래 자유롭지만 이제 활동 반경의 제약은 있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골프 레슨에 갈 예정이고 제가 골프 진짜 시작을 하면 또 그게 되게 골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못해서 그런가? 그래서 다시 이제 골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고 해야죠 걔도 골프 칠려고 이것저것 다 사놨고 다 있는데 안할 수도 없고 또뭐 부모님이라든지 같이 골프 칠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보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커피를 내렸고 얼굴이 좀 땡땡 부었는데 이제 일을 한번 해보러 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재택근무 환경입니다 재택근무도 그렇고 집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저도 제 사무 공간을 방이 되게 예쁘게 해놓고 싶은 욕심이 많더라고요 2016년에 퇴사하면서 이제 책상 같은 거다 정리를 했었거든요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한번 싹다 버리고 이제 그 공간에 노트북을 놓고 쓰는 거예요 생명 패키입니다 후블 카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골프 레슨을 다시 처음 배우러 가는데, 녹화를 시작합니다. 응? 발레 이런 거는 등록하러 가는 게 그렇게 막 마음이 <웃음> 편하거든요. 근데 골프 레슨은 진짜 맨날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아유. 운전하는 것도 사실 제가 가까운 거리여서 웬만하면 들쳐 메고 가는데 저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왜냐면 체가 풀세트로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하고 가야 돼요 근데 운전하는 걸 그렇게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예전에 한번한 2년 정도 제가 운전을 했었는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 이후로 진짜 그냥 필요할 때만 하다 보니까 운전이 익숙치 않네요 그래도 하, 해야겠죠? 뭔가 왜 이렇게 어른의 삶은 어색함과 도전의 연속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런 골프도 무섭고 운전도 무섭고 하, 정말 무서움이 연속입니다. 가볼까? 야 yeah. 주차 여기 공간은 어찌나 작은지 아, 카메라는 안 떨어질려나 모르겠다 가봅시다 제가 운전하면서 잘안 찍었는데 오늘은 그냥 한번 재미 삼아서 찍어 보겠습니다. 어, 저희 주차장이 진짜 좁아가지고 조심해야 해요. 진짜 여기 외제차가 너무 많아서 한번 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잘 나왔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 h h o n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h ữ n h